아. <웃음> 아, 하둘셋 네.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마비노기 2층 판타스틱 데이의감성 라디오 <웃음> 어, 그래? DJ를 맡게 된 이랑이랑 달빛이랑입니다. 음. 나보다 근데 로젠젠이지? 어, 어 나보다 로젠젠이지? 네, 안녕하세요. 제니, 제니. 로젠제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로하 6월 25일 토요일 날이고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50분인데요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좀 차고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비노기 판타스틱 데이 날입니다 주변에다가 아무한테도 말안 하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판타스틱 데이에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리허설로 나온 건데요 오늘 저말고도 특별 게스트분 계셔가지고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데 지금 선글라스를 끼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현재 게스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어리석오신가 고생했어요. 저 네. 너무 수상해 보인네요 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여요. 음. 응. 네, 은둔의 삶을 살고 있다가 지금, 지금 사회로 나오니까 이 사,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요? 안녕. 오늘 망하면은 유튜브 접으면 돼. <놀라> 응. 응. <놀라> 접으면 그만이야. 여기 오른쪽 꺾어로 바를 거예요. 여기가 우리 감성카페, 거번네 어, 그 공사 중. 마비노기 판타스틱 데이 있다 어봐일요아 어. 네, 네. 그 네. 아, 네. 아, 그래요? 여기 네, 안시 아, 네. 네. 네. 저까지는 뭐 식사하시던가 아니면 나가서 뭐로제 님은 들키더라도 저랑 같이 다니지 마세요 아 왜? <웃음> <웃음> 얼굴보니까아래담할때저뵌적 있지 않나요? 현재 ㅋ 역시 낯이근 아 <웃음> 오늘은 좋은 날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임이게이브들어이브들어카드임요카드요이데이거이게이게이거이이 네. 다른 은 같아요. 은정색은 진짜. 임은이게임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이게이게어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게이게임번 리얼 블이이이 맞아요. 해볼까요? 네, 어쨌든 근데 좌 자로 앉아서 할테니까 예. <목소리>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마비노기 It's 타스틱 데이. 이랑이랑 달빛이랑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스페셜 DJ 로젠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니제니 젠제니입니다 제니지니 젠제니? 아 한번 코멘트 해야겠다 그한번또 이랑이랑 달빛이랑 입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제니지니 제니 로젠제니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판타지데이 아,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성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 만들어 는는 간담회로 많이 개선 하시고 좋. 최근에 울프소 백서비슈가 아, 두 번째 문제고 어요 네, 두 번째 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게임을 시작할 때 처음 듣게 되는 캐릭터 생성과 이제 엠잼님 계시고 제앞에 바로 이제 달비랑 이재지고 이랑이 오늘 어땠어요? 되게 떨리는 자리였는데 끝나도막사진 <웃음>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고 음. 해서 너무 기뻤어요 <웃음> 일단 이번에 느꼈어요 아 새로운 사람들 데려오고 사실 거의 새로 오신 분이 있으 무슨 소리예요 저저 <웃음> 저 시험의 동굴까지 거의 다 깼어요 진짜 이럴 차 빼고 아 나중에 바로 끊어야지 어야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웃음> 안 되겠다 이제 전화해도 되겠지? 이제 이제 쯤 됐을 거야 야 로젠젠 너 받아라 야, 회의 중이래. 어. 회의 중이래, 지금. 하이! 반가워요. 여보세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야, 우리 바빠. 아니, 네, 미안하면 나야? 네, 답니다. 나한테 정도 가지는 괴고운 말을 했도 되는 거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야, 야. 야 하여튼 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뭐? 로젠젠 토요일날 일하느라 못 가서 뭐 깔깔깔? 야, 니가 나쁜 얘기했잖아. 진짜. 야, 이제 우리 바쁘니까 끊어. 바빠, 이제. 수고. <웃음> 네, 어, 랩트님 오늘 어땠어요? 보니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았에 들었어요 특히 계속 우리가 울고짖던초보자 그, 성장 곡선에 대한 이야기 네. 디링 이런 거 바로 주겠다 아, 날라드는 아, 테스트들 다 게시판으로 밀어주겠다 분명히 나는 이거 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광고만 잘하는 거예 어. 광고만 잘하는 거 재단사 먼저 찍겠습니다! 자, 렛디! 아, 레디! 하, 이 많은 거 언제 다 찍지? 어? 어? 세상 모든 재능 러들의잘 찍는 판타지 라이프를 향해 마비노기 성장 업데이트. Next. 아, 이거 너무 감동 받아 진짜 좋아. 왜냐면 이전에는 크롬바스, 이제 고래의 종결 좀 했으면은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새로운 사람들 몰아 오겠다. 이거 거든 감동과 그게 너무 잘 보였고.